어어어어어 오 다행이다 1킬 먹었다고 반대할까봐 걱정했는데 <웃음> 자기가 킬 먹었다고 반대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무무 서포 아 자신 없는데 날 선택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 아 이런 건 근데 호흡이 잘 맞아야 돼저붕대도 아. 손으로 들이박는 게 맞는 건가 싶네. 냥 마냥, 마왜 왜? <웃음> 왜 마냥, 마냥, 마냥, 마냥, 마냥, 마냥, 마냥, 마냥, 마냥, 어뭐 쟤. 오딜. 오딜 자꾸 안무빙을 치시나. 저마도 있는데 까불지 마. <웃음> 어 긴장돼. 이 붕대가 잘못하면 잘못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싸우면은... 야~ 럼블 캐리, 럼블 캐리... 이야~ 이거 럼블이 캐리하겠네~ 아들, 저는 다름 시아는 필수... 안녕? <웃음> 아, 까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 <웃음> 큐 빛나는 거 싫어야? <웃음> 와, 더블 킬 미드! 뭐야? 역시 럼블. 와. 칼리 궁 벌써 도네. 난궁 언제 쓰냐? 궁쓸 타이밍이 안 오는데? 아이고 그 이상은 아파요. 아. 나이스. 이 인공을 맞추 아. 아, 아, 아 살려줘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사기 살려주세요 <웃음> 아니 근데 이건 진짜 내가 서포을라는 걸로 별개로 해야 돼 <웃음> 너무 잘하던데 히히 <웃음> 막 지우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시고야. 오 어디다 쓰는 거야? 아나 사실 안쪽으로 쓰면서 흠칫했거든. 눈 걸리면 어떡하지? 이 상황인데 아무도 없었어. 다행히었 아무도 없는 게 너무 다행이었어. 아 끝났다. 아 뭐야 노잼. 뭐야 구만 번 쓰고 끝났어. 홀. 오그 와중에 두개 받았어. 한개 없는데 왜두개 받은 거지? 이. 발끝에 있는 이것도 너무 귀여워 이게... 이게 날라가는 거던가? 혼대가? <웃음>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렇지! 어우 아프다! 아프긴 진짜 아프네. 어 아파라. 스인이랑 나랑은.. 안 돼! 아오씨어 안돼! 미안! 미안 들어가 버렸어. 아 뭐야 샷코! 오 개꿀!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안 오냐? 안 오네? 안 오네? 안 돼! 아 까비 어 굿! 굿! 나도 좋아요 그렇지 날 끌어들이면 어떡하나 안 그래도 거리 안 다는 거였는데 너가 끌어들여서 거리 닿았어야 탑도 정말 굉장한데 가고는 있지만 궁대맨 너무 느려 어? 잠깐만! 난 뒤지게 생겼어! 어, 미안! 아무것도 안 했네 뭐지? 그거 하나 하고 저렇게 맞을지 몰랐어 아니, 울면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가운데서 우는 것도 우는 것조차도 재밌구만 퍼하다 뭐야? 아이, 뭐야? 샥고 있네. 안돼, 뭐야? 저만 누구한테 발랐냐? 아칼리를 살리고 내가 죽어버렸네. 깔아고 아이고 내가 먹었네? 어, 저렇게 가버리면 어딜가? 간다! 간다! 나궁 있어! <목소리> 와드를 못하니 <목소리> 어디 갔어? 이 자식! 미드 <목소리> 밀러가 친구야. 우리가 먹어도 되니까. <목소리>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정글이 서포트한테 쫀다? 졌네, <목소리> <젖네> 졌어. <목소리> 왜 고기 다 깔고 그래? 이야, 이제 잘큰 죽어라 베인, 너를 위한 1인공 <웃음> 내 1인공의 맛이 어때? 어디 더 때려보시지? 더 때려보시지? 어디 더 때려보시지? 어, 예. 쏘렌쏘렌 쏘렌. 아, 그만치, 애교 빛나. 이야. <웃음> 야, 이거 무서 보다 할만한데? 재밌는데? 야. <웃음> 와, 또두개 받았어. <웃음>